남자들 이걸로 갈려. 골반파 VS 가슴파. 그게 누워있랑 뒤집을 때랑 차이 아닐까요? 아 씨. <웃음> <웃음> 남자들은 시각적인 정보에 굉장히 잘 흥분합니다. 대다수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어. 아돌을 보더라도 시각적으로 더 흥분해요. 자극적인 거에 이쁘면 더 좋죠. 남자들이 여자친구 생겼다 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예뻐? 그렇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 거 좋아하지 않나? 리액션 많이 해주는 여자분들 되게 인기 많지 않아? 리액션 해주면 확실히 남자가 뭐 말할 때도 좀 기분이 좋죠. 자 이번에는 남자가 여자를 볼때 중요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모. 5개 줘? 외모 5개요? 5개 줘야죠 아 저는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 오빠 진짜 저는... 외모 많이 보거든요 저는 5점 만점에 8점 주겠습니다 자신의 매력이 무엇인지 아는 꾸밈 그 정도면 돼요 매력을 뭔지 알아야 함 자신의 매력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별 3.5개 안보진 않는 것 같아요 외모를 자, 외모 중요하죠 여러분 배우자의 얼굴이 이쁘면 3개월이 가고 밥을 잘하면 3년이 가고 인성이 좋으면 3 0년을 간다고 얘기를 어, 하잖아요 맞죠, 맞죠, 맞죠, 맞죠. 근데 못생긴 것도 평생간대데요 <웃음> 제가 한게 아니에요 이건 인터넷에서 또 다른 거예요 그러면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잘생긴 애들이 잘생긴 거 아는 순간 망한다 약간 이런 말 있잖아 귀여운 애들이 귀여운 거 아는 순간 망한다 그런 거같좀 느낌이 다른 건가요? 네, 좀 달라요 어. 저는 그걸 되게 싫어요 막 이쁜 어. 척, 뭐 귀여운 척 <웃음>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막아 그게 있어요. 은근슬쩍, 은근슬쩍 막, 네. 막 섹시한 척하고. 아, 어, 어, 어. 막 냄새 발사고. <웃음> 냄새 발사. <웃음> 어. 약간 막막막 이렇게 막 섹시한. 막 일부러 물건 주는데 막 웨이크하고. <웃음> 그건 너무. <웃음> <웃음> 자, 배 번이 떨어졌어요. 어. 너무 커졌다. <웃음> 부부싸움을 할 때도 잘생기거나 이쁨 좀풀린데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르가즘을 느낄 때 남성분이 잘생겼으면 좀더잘 느낀대요. 이게 설문조사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저 객관적인 정보로 이해해서 여러분들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외모가 중요합니다. 아 불키고 해야겠네요. 그렇죠? 저는 약간 저만의 기준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두 다이쁘다는 사람이 아니야. 약간 좀 그게 있어요. 저만의 그럼 난 아니네요. 난 마요. 사람들이 다 예쁘다고 하니까 <웃음> 그럴지도? <웃음> 자 그래서 모든 조건이 똑같다면 잘생긴 사람이 좀더 선호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개념인 거예요 오빠 키는 어때? 사실 키는 많이 안 보는데요 너무 작거나 나보다 크면 안 돼요 별한세개아두개두개두개1 6 8 아래만 돼요 키가 중요하지 않은데 160 이상 173 이하 되게 디테일하죠? 문화. 키는 나보다 작으면 돼요. 1 8 4 사이 미만. 그러면 한 개? 네. 140에서 184 사이. 뭐, 잘안 봅니다. 저는 그래서 키가 좀 3. 3점? 이건 거의 나는 2점이라 생각해. 아, 그래. 2점 그러면. 이건 거의 안 보는 거예요, 키를. 아 진짜? 그러니까 여자는다 좋다. 아, 그게 또 여자면 다 좋다예요. 사실 1진이만 저한테 거의 비슷해 보여. 내가 유진이랑 비슷해 보여?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비슷비슷해요. 어차피 내미치기 때문에. 이게 키큰 사람은 이해할 수 있을걸요? 다음은 성격, 성격. 저는 성격을 나는 약간 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까 그러니까 대화만 해도 꽉 차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대화가 잘 맞는 사람들. 중요하죠. 음, 몇 개별? 뭐, 다섯 개. 왜안 중요하겠어요, 평생 사는 사람인데. 성격이 왜 중요하냐면 성격이 나랑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하지만 뭔가 나 이해해줄 수 있는가? 음... 내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성격인가? 성격 저한 4개요 강인하고 씩씩하고 귀엽고 청순하고 말과 행동이 예뻐야 돼요 나한테 연애 못할 거라고 그러더니 더 심하네? 그래도 못 하고 있잖아. 아 그러네. 재력! 재력? 상관없어요? 재력? 상관있죠. 저랑 비슷하면 돼요.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나랑 비슷해야 돼요. 재력은 재력. 별두 개고요. 그 이유는 제가 한세번 사고 여자친구가 한번살수 있는 정도. 3대 1. 3대 1 비율. 재력보다는 약간 좀 그런 저축하는 습관이 좀돼 있는. 왜냐하면 저거 제가 약간 좀 부족하거든요, 그런 면이. 그래서 별세 개. 그럼 데이트에안 사줘도 돼? 내가 사주면 되잖아. 너가 그래서 저축을 못 하는 거야. 별 3개? 별 3개? 굳이 먹여 살리지 않더라도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 어. SM <웃음> 시빌러? 응 <웃음> 유머 오빠 유머 좀 중요하잖아 네, 한 3개? 유머가 성격이랑 조금 연관이 되는데 제가 쭈뼛쭈뼛 있을 때 먼저 유머로서 다가올 수 있는 정도 유머? 유머 존나 중요한 거 같은데? 왜요? 님이 웃겨주는 거잖아요 아 내가 웃기더라도 웃긴 거 반응을 해줘야죠 <웃음> 이렇게요? <웃음> <웃음> 리액션 잘해야지 리액션을 리액션 잘하는 것도 유머예요 여러분 맞아요 진짜 정말 개그맨이 아니어서요 그러니까 위트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응. 위트 위트 센스 저는 이거 좀 보는 것 같아요 몇 점? 4점 그리고 무한도전을 봐야 돼? 무한도전을 많이 봤어요 <웃음> 같이 무야호 외쳐줄 수 있는 여자? 아니지 무야호는 내가 외쳐야 되고 아... 무야호까지 빌드업을 도맡아 해줄 수 있는 사람 아... 그러니까 노홍철 역할, 정영돈 역할, 유재성 역할 별 4개 별 4개 다음은 취미입니다 취미는 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빙고 씨? 이거 다섯 개 할게요 다섯 개 혹시 네. 게임인가요? 그쵸, 그쵸, 그쵸 아, 저는 취미 상관없어요, 진짜 저는 이거 반, 0.5 한 4개 4개요? 취미가 같지 않더라도 따라올 수 있는 사람 요리하기, 보드타기 사타기 취미... 당신은 취미 폭이 참 넓어서 좋겠네요 그렇죠. 싸울 일은 없겠어요 그렇죠 다방면 제가 게임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주변 보면 은 게임을 되게 싫어하는 여성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을 이해해주거나 같이 할수 있는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막 월드컵을 해. 월드컵 봐야 되잖아, 우리. 근데 여자친구가 축구를 너무 안 좋아하는 거야. 응. 그래서 월드컵인데 아, 어, 정훈아 우리 그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러고 딱 월드컵 시키고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어떻게 <웃음> 월드컵은 같이 봐주지 않을까요? 왜냐면 하 저는 취미가 상관없했잖아요 관심 없는 취미도 이 사람이 가끔씩 하자고 하면 저는 할거 없거든요. 취미가 없는 사람이면 안 돼요. 근데 영화 보기 이런 건 취미를 안 친다. 그건 그냥 일상이다? 일상인. 책 읽는 거는요? 하, 그건 이제 취미가 됐어.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서 취미의 <웃음> 영역이 됐어. 원래 책은 기본이었잖아요 알죠. 멀죠 알죠. 어. 이제 영화랑 동영상 보기가 취미가 아니에 유튜브 보기가 취미일 리는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우리 지금 청소년들 스마트폰 쓰는 시간이 하루에 4시간이거든요. 3시간에서 4시간? 그럼 그 중에 80% 유튜브를 요그 취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닌 취미가 있는 사람이면 돼요 자그 다음 직업. 직업 What's your job? 사실 지은 저, 직업 일도안 봐요 막 이상한 거 아니면 돼요 불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백수 괜찮아요? 백수 괜찮은데 그 백수가 막 비트코인으로 돈을 잃었다 벌었다 한다 약간 하루살이 인생만 아니면 돼요 그러면 한 개? 두 개? 어, 한두 개? 직업 매우 중요합니다. 몇 개? 다섯 개. 직업이 왜 중요하냐면요. 나랑 일하는 시간이 같아야 돼요. 그 밤에 일하는 사람 막 일곱 시에 출근해서 새벽 다섯 시에 마친다. 이런 사람 있거든요. 그거 하면 언제 놀아요? 평일에 놀지도 못하고. 주말에 피곤하고 다 자고 뭐 어떡합니까? 저는 몸 다치는 것만 아니면 돼요. 그리고 불법이랑 몸 다치는 거. 전 그게 싫거든요. 만약에 유진이가 댄서야. 댄서인데 얘가 춤추는 모습 너무 좋아. 근데 얘 춤을 바라보는 몇몇 이상한 남자애들이 싫어. 그럼 내가 더 걱정이 되잖아. 근데 그 걱정이 오히려 너한테 스트레스로 느껴지는 그런 게 싫어. 어떤 느낌인지 알지? 이거는? 부모님이 좀 불법 적이야 근데 걔는 안 그래. 어, 이거 좀 어려운데? 부모님이 불법? 어우 좀 부담스러운데? 아, 저는 약간 이 목소리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자친구 사기면 결혼부터 하고 싶거든요. 결혼까지 가거든요, 저는. 결혼하면 은 그만둬야 됩니다. 딱그 정도. 그리고 직업을 얻기 위한 그 험난한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는 저... 12년 동안 공부해서 수능 치고 대학교 들어가고 그런 과정에서 사회성을 길러지고 교육을 받은 사람. 아, 그럼 교육을 받은 사람? 직업을 어떤 걸 가지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완전 달라요 귀천은 없을 수 있겠죠 근데 시각이 달라요 뭐 직업이나 그런 게 나랑 비슷하거나 뭔가 목표가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어떤 직업을 가지면 된다 그게 아니야 자 마지막이네요 자, 크기네요? 저는 무슨 크기죠? <웃음> 크기 중요하죠? 크면 좋죠 왜요? 얼마 이상? 그건 모르겠는데요? <웃음> 뭐 몸의 비율에 맞게 몸의 비율에 맞게 크면 좋다 그냥 평균 비율 몇개요뭐한세개네개음 저는 배세개왜별세개요 그럼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사 정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냥 음, 딱 그냥 뭐 보통 음 보통 아 이런 좀이 정도의 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음꿈이한이 정도 아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정도의 꿈을 가진 여자 여성분이 좋아요. 저는. 어 그래서 이 크기로 별 그려드렸어요 네. 남자들 이걸로 갈려 골반파 VS 가슴파 근데 마태는 골? 그렇죠 골반파는 뭐라는지 알아요? 가슴은 엉덩이 짝퉁일 뿐이다 <웃음> 엉덩이가 더 중요하다 엉덩이가 골반이거든 가슴파는 엉덩이뭐 필요하냐 그게 누워있을 때랑 뒤집을 때랑 차이 아닐까? 아자 <웃음> 이제 마태가 이거 말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저 이거 봅니다 신체 부위에서 다리부터 발목 봅니다. 각성미죠 저는 진짜 각성미를 많이 봐요. 저는 동물. 동물? 뭔가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을 보면 왠지 좀 책임감 있고 그리고 나도 뭔가 잘 키워줄 것 같은 네, 그래서 한 별이 별이 세개 자각성찰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분수를 알아야 돼요. 나의 분수를 아는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무슨 강의예요? 나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사회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돼요. 뭔지 이해했어요? 아 졸려요. 야, 나는 연예인이랑 같아, 안 같아? 다르지. 다르지. 나는 건물조합 될수 없어. 왜요? 난돈을못 버니까. 자아성찰이 돼야죠. 너 이런 사람 제일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부정적인 사람 별로 아니에요? 분수를 알지만 목표 갖고 꿈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그게 현실적이어야 된다는 거지. 아 현실적인 꿈? 네. 그래야 자신의 계획을 세우죠. 거황된 꿈을 가지면 더안 좋다 생각해요. 비전은 좋은데 그게 허황되면 안 돼요 정훈이 이렇게 이성을 볼때 중요도를 봤는데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정훈이 성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으흠. 일단 제가 여기 기준점에 들어가지 않아서 아쉽네요 제가 여기 기준점에 들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다아가성 자가성찬만 되면 돼요 자신을 알면 돼요 자신을 알아서 아무것도 안 하면 백수 나 어차피 실패할 거야 어차피 취업 못해 나 이제 평생 그냥 이기 살아야지 하는 백수 그건 포기한 사람이잖아 어떤 분수를 알아야 된다면서 아니 자기 분수를 알지만 노력은 하는 사람? 그래서 직업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봤고요 저희 리플 식구들의 어그 이성을 볼 때의 중요도 알아보기 땡! 대성공 땡!